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직장인분들이 좀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뭐 회사의 조직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기업, 뭐 조직 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볼수 있는 이런 조직도들을 만드시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조직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조직도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번에 설명드릴 이 형식은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는 방식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식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신 뒤에 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뭘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슬라이드 마스터 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기만 하면 저절로 동그랗게 이미지가 잘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원래 보통 같은 보통은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렇게 그림을 직접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을 그림도구 서식 자르기 가서 원으로 자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 1대 1로 이렇게 잘려, 잘라야지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다가 직접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저는 예전에 아까전에 좀 만들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만들다가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해서 다른 그림으로 바꾸게 된다면 모양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는 슬라이드 마스터 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보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면 전 지금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거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 삭제해주세요, 일단. 다 삭제해주시고, 여기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만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여기에 무엇을 삽입하냐, 레이아웃을 그냥 삽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삭제해주시고요, 개체 틀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줄 겁니다. 뭐 그림이라든지 글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틀인데요. 이것을 누르고, 여기에 그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눌러준 뒤에,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채 도형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으로 도형이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직사각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 도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기도 구사식 도형 편집에 가셔서 도형 모양 변경 타원을 눌러주게 되면 동그랗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바뀐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뀐 것을 알수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를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또 개체 틀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네모 모양을 텍스트 상자를 그려주고요 여기다가 글을 적어 줄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글을 그냥 다 삭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 이름 삽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이것의 위치를 한번더 바꿔줄게요. 위치를 중앙정렬 그리고 크기도 조금 줄여줄게요. 크기도 20포인트 괜찮고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 바른 고딕으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그리고 단색채우기를 활용해서 저는 살짝 느낌, 파란 느낌, 파란색상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에 글꼴이 굵어도 괜찮겠네요 굵게 자 이렇게 네모가 됐는데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좀 동그랗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시고 그리도 서식,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둥근 모서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또 동그랗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자, 이것을 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둘, 또세 개, 그리고 네 개. 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지금부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지금 방금 만들었던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상단에, 홈탭에 상단에 가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새 슬라이드 아래쪽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것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클릭을 해줬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클릭해서 삽입. 이미지 클릭해서 삽입.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삽입을 했더니 얼굴이 좀 작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자르기를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동그란 모양 있죠? 이 대각선 이것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걸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 는 원, 도형을 눌러주시고,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채 확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시켜주시고, 이미지를 변경해주시고, 위치 변경해주시고, 바뀌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나머지, 나머지도 똑같이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얼굴, 그리고 자르기, 확대시켜서 얼굴만 나오게, 그리고 이것도 얼굴 넣고, 위치를 조금만 변경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주고 살짝 크기도 변경해 주고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이 상황에서 요거에 이미지를 다 컨트롤 누른 채 클릭을 해주시고 이미지에다가 효과를 넣어줄게요 그림자 효과 살짝만 넣어주면 오, 뭔가 좀 느낌 있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뭐 이지훈 전무 아니 이지훈 대표 다양하게 이름 삽. 입 이름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는 완성됐고요 2단계, 지금 여기 선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리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자유형 도형을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유형 도형을 그리면 훨씬 편한데요. 자유형 도형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것을 눌러주신 뒤에 그리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클릭하시는데 클릭하고서 쉬프트 키를 누르셔야지만 이렇게 직각 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안누르면 이렇게 제멋대로 그려지게 되거든요. 무조건 Shift를 누른 채 한번 더블클릭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것을 또 한번 만들 건데요. 이번엔 가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Shift 누른 채 클릭, 그리고 이번에도 클릭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린 채 더블클릭 하면 하나가 더 생성된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을 또 계속 그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려놨던 이 자유형 도형을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복사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려놨던 이 선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을 들어가신 뒤에 선 너비를 조금만 굵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상을 조금 회색 조금 어두운 회색 이런 색상으로 바꿔주게 되면 끝이 납니다 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건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만들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누르신 뒤에 다른 프레젠테이션 이제 PPT를 만들었다고 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새 슬라이드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이것이 적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로 만든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쉽게 알려드리자면 자 요것을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누르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지만 다른 슬라이드로 갔을 때도 깨지지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정을 못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와서 다시 수정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조직도를 만들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직도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 조직도 만드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그대로 삽입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똑같이 공유를 해둘게요 블로그에 이렇게 공유를 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것을 클릭하신 뒤에 이미지만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했나요 예, 유용했다면 제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시고 블로그 이웃 추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